세 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투구지가 없어요. 두가지 해석은 일단 뭐뭐 하이야 뭐뭐 하는. 바로바로. 바로. 자, 여기다 아이디가 나왔어요. 여기 현재문서로 봐야지. 그죠? 동영상 아니죠? 수식이에요, 수식. 뒤에서 꾸며준 거, 꾸찌 수식. 요거는 뭐야? 뭐뭐 하,는, 또 되고, 뭐뭐 하고 있는도 되죠. 이렇게. PP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된이에요. 어머, 뭐뭐 자, 지금 해석을 썼으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서나오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 이거, 어, 능동 미래의 개념에서 나온 거고, 요걸 써주잖아요. 그치? 그거 시간에 배워지 뭐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중의 이런식이면 요거는 능동 진행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얘기지 얘는 자 수동이죠 된거야 의미 그래서 결국 수동이면서 완료의 의미다 완료 그쵸 그렇게 말할거아니야 음, 여기 뭐 어베이비 이렇게 나왔을 때 아기인데 자, 꾸벅꾸벅 졸 졸다가 좀 있으면 이제 잠을 잘 아기야. 이렇게 어 어디서 어 거실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리빙룸. 만약에 여기에 ing 썼다면 얘는 뭐자고 있는 거야 이미 잠들어 있는 거야 진행 중인 거야. 그지? 자고 있는 아가고 앞에 음? 꾸버, 꾸버, 꾸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잠자 아기가 된다는 얘기죠. 어? 이런 식으쓸수 있다는 얘기요 자동차니까 수동으로 어. 못 써요. 슬라트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뭐어 만약에 못뭐 쓰는 방법 굳이 그 다음에 피피 쓰고 앞에다가 뭐 수동의 힘이니까 요런게 나가면 비슬라트 그때 통정사 써되 돼요. 그건 이제 안 되겠고. 여기 보통 이제 사람일 때는 여기가 주어고, 이거 동사로 왔을 때 행위를 하니까, 요런 경우는. 근데 수동의 경우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잖아요. 당하기 때문에 보통 되게 목적이었던, 대상이었던 사물 같은 게 앞으로 나왔을 때 뒤에 투부정색 수식을 받는다고 봐야지. 그치? 그렇게 되겠죠. 어, 뭐 예를 들면, 건물이 나왔을 때, 빌딩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에 도착하는 거잖아. 면 reach it, arrived, arrived in, reach it, reach. 위치가 어디에 도착하다, 건물에 도착하다, 건물이 앞으로 나갔다. 도착된 몇 시에, 여섯 시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건물이 reach 어, 행이 못 하지 그지? 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명사를 중심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건 후치 수식어라고 얘기하는데 후치 수식어가 약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것, 갈랑 빈도수가 높은 것들 일곱 가지는꼭 알고 있어야 돼. 전명구 나올 수 있고 뒤에 형용사구 나올 수 있고 이것도 형용사구에 포함은 되는 것들이야. 어차피 꾸며주니까. 그래서 후부정사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이 외에도 절도 있다 그랬지? 어떤 절이 있었어? 관계동사절관계부사죠그 차이는 뒤가 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구조 가지고 찾는다고 얘기했었고. 물론, 어, 어떤 측면에서는 동격의 덱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죠? 똑같은 거니까? 이골광이니까? 어, 또는 뭐, 동격의 오부를놓 취급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동격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수십 파트에서 일단 개념을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응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럼 너희는, 어, 9-3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요거, 능동 진행 의미와 수동 완료 의미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하고, 좀 까다로운 것들은 너희들한테 바로 초제에서 바로 확인할게.